와우! 안녕하세요 신발점입니다. 야이야맨. 주문석에 혼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계란형이 친이 와주셨어요. 오늘 뭐 가르쳐줄 거예요? 오늘 벤치 프레스랑 랩풀 다운 봐주기로 했습니다. 할수 있겠죠? 할수 있어. 아, 아. <웃음> 아. 와 여기 랩좀 아. 고등학교는 어디예요? 영덕고등학교. 어, 영덕고등학교였어? 영덕 사람이었어? 수원이었어! 수원. 아, 뭐, 30kg, 벤치프레스 도전. 날개 사이, 오케이, 좋아. 엉덩이 주고, 등 변고하게. 프레스, 이지, 내려놓고, 욕심 부리지 마. 오케이. 대표님, 이거 좀 좁이 넓혀주시면 안 됩니다. 이 아, 너무 좁아가지고통과은 불편한데. 사실은 긴장해야 돼요, 아직. 네. 중학교는 어디입니까 동서중학교. 동상중학교 심을 때. 동서중학교. 동성. 동성중학교. 중학교 동성. 동서 중학교. 동성. 동성, 중학교. 응. 동성. 응, 우리 여기 이제, <목소리> 처음에 내 아들 놀가서 김학교 가시고. 오아 잘했어요. 하지만 궤도가 너무 아쉬웠어. 궤도에 궤도.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가요. 일단 광배를딱 잡아. 어, 등 근데... 잡고. 하체도 잡아야 돼. 엉덩이, 하체, 등딱 잡고 해야 된단 말이야. 약간 대각선 위쪽으로 밀란 말이야. 쇄골쪽으로. 수직으로 밀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. 이따가 저뭐 먹을 건지 알아요? 장어 먹을 거. 이따가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. 운동 전에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, 지금은. 근데 지금 벤치프레스를 못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양소가 부족해서,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걸또 있단 말이에요. 뭐라고 하지 말아요 뭐라고 하지 말아요 웃어봐요 다 같이 많이 웃어주세요 아 많이 웃어주세요는 경고 자 준비 제가 긴장이 많이 됩니다 들어 대응 프레스 올라온다 올라온다 밀어 발바닥 밀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궤도도 <웃음> 좋아하고 잘했다 잘했다 그죠? 잘했다 잘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등만했죠 방금 잘했어 잘했어 대도 그럼 이거라니까 이거라니까 어어 어아 기분 좋아 저 어, 좋다 좋다 좋다 어. <웃음> 저 다른 인상이 오늘 자꾸 잘 녹아 두껍아 두꺼아두꺼아두껍 이거 멜로디 좋지 않아요? 버금미죠 버그미 금이 버그마 버그마 버그마 으뜸아 으뜸아 으뜸아 저 집중력 좋아요? 네? 아닌거 같아요 <웃음> 왜 물어본 거야? 영덕고등학교 심흐뜸 아 진짜? 동덕여대 심흐뜸 동성중학교 심흐뜸 <웃음> 수원 인계동 불날라리 치고 들어 들어 프레스 밀어! 주먹+ 주먹 가지고 주먹 가지고+ 주먹 가지 주먹 가고 주먹 주먹 했다+ 했다, 했다. 아, 잘한다니까 잘한다니까 잘한다니까 예. 아 오늘 먹을 어? 게 없어서 걱정했는데 우리 <웃음>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셔도 됩니다 드레스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스장 샷다 빨리 내리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40kg로 4세트를 반복하고 맙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시브 드 스토리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상하네 너는 바벨로우를하고 나는 쉬겠다 알겠다 힌지 접고 그렇지 당겨 하나 둘 어우 자세 좋아 열멀 꼬리 나나 오 델레토비 델레토비 델레토비 델레토비 그만 오우 광배 5kg 가나요 5kg씩만 달자 힘들어요 마지막 세트 하고 스쿼트 하세요 뜨미짱 <웃음> 우와. 뭐야? 뭐야? 어. 아. 평소에 헤어 가벼고 오늘도 가서 할 거예요 계란지계란아 어, 이거 가자, 가자. 아니... 다죽어버한 거... 트키 피트니스 FM 심으뜸 에이프릴 필라테스 심으뜸 시브뜸 채널 시브뜸 시브뜸 인스타그램 시브뜸 정확한 자세로 제대로 보붙셔서 그렇지. 로 하나 둘더 세게 당겨 셋네 텐션 텐션 오케이 그만 내려놓고 자세 좋았어요 오케이 자 퇴근합시다 우리 퇴근해요? 네이 아이가 스쿼트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. 가기 전에 단백질 섭취를 해줄 건데요. 이 제품은 셀렉스에서 나온 웨이 프로틴 파우더예요. 유당이랑 지방이 제거돼서 순도가 높고 흡수가 빠른 100% 분리유청 단백질이에요. 200ml의 물에다가 파우더를 3컵 넣으면 되거든요. 한 번은 복숭아 맛, 한 번은 초코맛 이렇게 선택해서 먹거든요. 오늘은 제가 초코맛을 먹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세주컵을 먹어도 99칼로리밖에 안 돼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백질 보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파우더일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칼로리가 낮은 이유가 당이 안 첨가돼 있어요 아휴.. 힘들다 <웃음> 지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입 안에서 텁텁하거나 걸쭉한 맛이 아니라 되게 깔끔한 코코아 우유 맛이 나거든요 깔끔해요. 운동 중간에 가끔 프로틴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중간에 막 파우더 먹으면 좀 텁텁하고 불편한데 운동김이 깔끔해가지고 아주 훌륭합니다. 다이어트하는 분들, 칼로리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모두 모두 추천합니다. 저는 이제 장어를 먹으러 가볼게요. 안녕! 맛있어 근데. 한입 먹어볼래?